자먼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갈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불을벤 후에는 새로 우미돈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먼 27장을 읽으셨습니다. 자먼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혹은 각 달의 일자에 맞춰서 읽어나가시면 한 달이면 자먼 전체를 한번 읽으시게 됩니다. 물론 시간을 내셔서 한꺼번에 다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한꺼번에 다 소화해 내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오늘의 27일은 아니지만 잠언 27장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라는 존재는 하루라도 먼저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과응보식으로 혹 원인과 결과라는 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짜맞추어 보려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꿀이 모두에게 달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배부른 자에게는 안 통하는 법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는 실상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읽은 잠언 27장 11절에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무형의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모는 종종 이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지혜가 원래부터 무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자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둘째 23절에 보시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혹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목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도들에게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나 이것이 목사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는지요. 27절까지 읽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장원 27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추원합니다